일단은 여기에 선이 많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눈금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 합계의 위아래 공간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여기 왼쪽에 까만색 화살표가 될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아래로 쭉 드래그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부터 합계 아래선이 다 선택이 됐죠. 이제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 있죠? 키보드 화살표 위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. 아래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줄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줄일 수 있죠? 이제 공간을 줄여주시고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정상적인 모양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